안녕하세요 저는 팩토리엠의 미너턴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109 카본 슬링백을 직접 배송해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중랑구에 있는 한 병원인데요 나라라 정형외과 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직원 분께서 이제 저희의 109 카본 슬링백을 구매해 주셨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웃음> 왔요 되게 오래 기다리셨죠 일단은 물건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그냥 풀러보시겠어요 네. 여기 이제 품질보증서랑 이런 것도 들어있고 이건 사은품으로 네, 지갑이고요. 심각했던 것보다 되게 이뻐요 <웃음> 일단 비닐 한번 뜯어볼게요 네. 네. 구매자의 특권 같은 <웃음> 와. 네. 혹시나 흠 뜯날까봐 저희가 비닐을 꼼꼼하게 붙여놔서 네. 처음 뜯는 거니까 워낙에 좀 다들 네. 기분 좋아하시고 네. 네. 너무 이쁘네요 고생 진짜 많으시고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앉아 갖고 그럼 뭐 그때 네. 다시 말씀 나눌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그 이제 다른 데뭐 할리데이비슨 강남 매장이라든지 삼성동에 있는 자동차 수리하는 데도 와봤는데 지금 병원 온건 처음이에요. 간단하게 <웃음> 그렇죠.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아, 어, 저는 이제 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실에서 지금 실장을 맡고 있고요. 네. 수술실에서 있고 취미가 이제 바이크다 보니까 아. 토리엠이라는 브랜드를 네. 알고 가방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처음부터 한 다섯 번은본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이런 가방이라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펀딩을 하게 됐어요. 아, 네. <웃음> 그러면 뭐 직접 뭐 저희가 d 디피 전시할 때는 그럴 때 옷이거나 아, 뜨는 않았어요. 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네. 또 애가 둘이 나빠라서 아.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네. 따로 방문은 못 들었어요. 바이크는 혹시 지금 어떤 거 타세요? 지금 허스크바나700 슈퍼모터 타고 있고요 아, 네. 처 입문한지는 한 8년 9년 된것 같아요. 음. 처부터 저도 되게 관심 많이 가지는 기종이라서 네. 인기 기종이라서. <웃음> <것 같아요. 웃음> 그러면은 저희가 패키지 한번 <웃음>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보시면은 네. 안쪽에 버클식으로 돼서 이렇게 여실 수 있고 <웃음>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음. 넘버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1번째 네, 가방을 시고 <웃음> 이게 이제 가방에 네. 들어가는 품질 보증서예요. 네. 품질 보증서 겸 이렇게 저희가 좀 소재 설명을 간단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게 관리 요령도 음... 저희가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쓰시다가 조금 오염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품질 보증 내역 그리고 어 이렇게 뭐 홀로그램 스티커 이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갑도 한번 보시죠. 네. 지갑도 이제 간단하게 그 품질 버전증 아. 네. 내용이 적혀 있고요. 설명 올라온 것처럼 알칸타라와 음. 가죽 리얼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저도 네. 카드 지갑이 하나 필요하긴 했는데. <웃음> 네. 저도 좀 최근에 이제 장시간 써봤는데 네. 네. 확실히 좀뭐 그 질감 자체가 맨날 만지는 거다 보니까 네. 네.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네. 티셔츠까지. 네, 상품으로. 감사합니다. 네. <웃음> 너무 잘했겠어요. 이제 가방을 한번 매 보실까요? 아, 예. 네. 이게 지금 바이크 타고 구속 주행할 때는 보통 이렇게 위에다가 네, 네. 해서 이렇게 덮게 되면은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걸로 열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일상 생활할 때는 지금 저도 지금 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 갖고 많이 사용해요. 네. 그래서 스피가 이쪽에 있으면 좀 편해. 요 음. 이런 식으로 조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상 생활할 때나 라이딩할 때 따라서 이게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조절. 해 볼게요 이쪽은 항상 그냥 걸어주시고. 저는 네. 조금 느리셔야 요 네. <웃음> 네. 무게감이 이런 착용감 어떠세요? 지금, 지금, 지금 백팩을 메고 다녔거든요. 네. 메고 다녔다니까 어, 어깨나 이런 게 너무 아파가고 음. 많이 넣고 다니는 편도 아니고 네. 보조 배터리, 탭, 갤럭시 탭 네. 정도? 이 정도 들고 다니는데 가방은 너무 크고 그래서 그래서 차, 찾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네. 수입백도 여러 가지인데요. 안에가 메쉬 재질로 되어 있으면은 또 돌아가 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니펫은두번 매다가 안 매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건 돌아가지 않고 딱막그세서 네, 막 <웃음> 좋아요. <웃음> 주변에 이렇게 그 혹시나 저희 네. 제품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면은 네.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실수있요 <웃음> 음, 일단은 바이크라는 자체가 적재가 굉장히 네, 아다네그러고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시각 이런 것들은 필수로 챙겨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호회에서 팀도 따로 있어요 이쪽에다가 아, 네. 말을 할때 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웃음> 그러면 뭐 인터뷰는 이 정도면 하, 하면 될것 같고요 네. 네. 네 지금까지 지금 아 성함은 아까 한번는 안민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난민관들과 함께 박스오픈을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슬림팩을 저희의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오늘도 저희의 109